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쉽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친구들에게 초보왕 소개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초보왕 도와주시는 방법이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야 번쩍스윙하고 옥스윙 총정리 시간입니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드라이버 특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죠 이번 주에 그런데 한 주를 뒤로 미루면서 번쩍 스윙과 옥스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좀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뭐 아이언 드라이버 어프로치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번쩍 스윙과 옥스윙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번쩍 스윙은 느낌적으로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차를 이용을 해서. 쿵 찍고 올라가는 그런 스윙.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 그러니까 수직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번쩍스윙은 수직스윙. 그리고 옥스윙은 바로 뒤로 빼는 거죠. 백스윙이 이제 등으로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스윙도 완만하면서 어때요? 수평스윙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더라. 그런데 수직스윙의 특징은 약간 파워는 딸릴 수 있지만 공을 높게 쳐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즉, 내가 좌우로 자꾸 날려서 스윙이 힘든 분들에게 좋은 스윙이고, 또 키가 작으면 안 돼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키가 좀큰 분들에게 유리한 스윙이고, 그 다음에 옥스윙은 뭐, 이거는 뭐, 저기 제 뒤에 저기 롯데월드 있는데 거기까지도 그냥 장대로 돌릴 수 있는, 왜? 수평이니까, 갈수 있으니까. 그러한 스윙이다. 키에 관계 없지만, 이 스윙이 아크가 커서 파워가 센 반면 좌우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언 안 쳤지만 드라이버를 하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드라이버 특집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드라이버 특집이 들어가면 제가 뭐 어딜 보고 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번쩍스윙이 되겠는데 번쩍스윙 이 뭐요? 뒤로 빼는데 백스윙 이 뭐요? 이거 뭐 옥스윙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정의를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스윙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아, 이건 정말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기적적인 그런 스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옥스윙 바이브라우서 1강부터 50강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현재 옥스윙 아카데미라고 해서 유료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12기술 동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하 스윙, 그래 맞아 수직 스윙 자 먼저 번쩍 스윙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돈다고 그랬죠? 번쩍, 그러니까 번쩍 들고 내렸다가 다시 쭉 번쩍 드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방향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쳤다고 생각하는데도 한224 정도 나와 근데 뭐 방향은 모르겠고 옥선생이 공 가운데다 두고 뒤로 빼가지고 그냥 딱 볼기짝 때리듯이 때리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때리면 방금 그 정도 쳤던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지금 저제 영상을 애청하는 분들은 거리 고민이 많겠어요? 방향 고민이 많겠어요? 앞 탄도적으로 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옥스윙이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옥스윙을 해서 전국 평균이 한 15m 20m 늘었을걸요. 감히 말씀드리면 옥스윙 한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툭 때렸는데 똑같은 거리가 나오죠. 다만 탄도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들은 공을 높게 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린이 막 딱딱하거나 막. 어, 그 빨라가지고 막확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해서 높게 칠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백스윙만 더 들면 돼요. 여기에서 옥스윙이지만 뒤로 들더라도 백스윙만 10cm만 더 가면 공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꼭 탄도가 낮은 스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살 쳐서 그렇지만 어, 거리는 뭐 비슷하게 나갔네요. 하셨죠? 자 보면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그냥 채 바로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빵 당기면. 이렇게 드로우가 자동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옥 어, 선생은 말이야, 어, 살살 치는데 거리도 되게 많이 나. 아, 살살 치는데 거리 나는 것은 그만한 이 물리적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빨리 나오니까 그게 바로 수평 스윙인 옥 스윙의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놓고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냥 바로 내등 뒤쪽으로 바로 빼고 빵 때리는 거예요.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모두 옥스윙 바이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금증은 옥스윙 바이블 가서 푸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이 스윙의 성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는 키가 176이거든요. 근데 180이 안 되니까 공간 확보가 힘드니까 일단 서. 왜냐면 채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쭉 보면 공이 굉장히 높게 뜨죠? 근데 가다가 드로우가 걸리는데 어, 지금은 일단 멀리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옥스윙 딱 놓고 딱본 다음에 뒤로 빼서 이렇게 때렸을 때 그냥 큰힘 들이지 않고도 2 4 0 5 0이 나오는데 뭐하러 번쩍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상황에는 번쩍 스윙이 쉽다. 그리고 초보들에게 진짜 쉬운 스윙은 요이 옥스윙 보다는 번쩍 스윙이 더 쉬워요. 정말 초보 골퍼들은 번쩍 드세요 해서 스윙하는 느낌을 들고 치고 또다시 들고 이러한 느낌을 드리는게 훨씬 바디턴에 대한 느낌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 자세가 잘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골프 스윙을 많이 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기서 번쩍 들고 이렇게 하고 또 돌고 이렇게 해서 위로 들고 내렸다가 또 위로 들고 이런 형태의 스윙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번쩍 들었을 때는 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칠 수가 없어. 몸이 반드시 같이 돌아야 돼. 만약에 그 뒤로 돌리는 스윙을 하잖아요. 옥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번쩍 스윙을 하면 손만 갈 수가 없어. 번쩍 스윙을 하면 몸이 이같 반드시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상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상하 밸런스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번쩍 스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좋은데 파워가 딸리는 분들에게는 옥스윙을 시키는 거죠. 자, 봅니다. 번쩍. 이건 몸이 같이 반드시 돌아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번쩍스윙과 옥스윙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또 드라이버 특집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뭐 똑딱볼부터 뭐공 위치부터 어디 때려야 되나 아주 디테일한 게 나오거든요 드라이버만 한 2, 30편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에 대한 개념은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진짜 다 정리가 된것같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드라이버 그 다음에 드라이버 뭐 뭐 수십 회가 되겠죠 한 2, 30회 될 거고 그다음에 f a 웨 r w a y w 뭐 1, 20회 되겠죠 유틸리티 아이언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게 장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초보왕만 모아놔도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가장 초보왕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열심히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드디어 드라이버 들어갑니다 드라이버 때 여러분께 더 재밌는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우이었습니다